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리플의 호재거리및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어, 리플 가격이 상승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사실 호재거리라고 여겨지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을 이어가지 못해서 많이들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리플의 경우는요 거래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리플의 가능성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언제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분명 급상승할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의 경우 호재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리플이 나스닥에 첫 상장될 코인다라는 예측 기사가 나왔는데요. 리플 측에 따르면 나스닥과 4개월 이상 논의를 한 상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나스닥의 경우 내년 2분기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인데요. 리플의 경우 나스닥이 고려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점이 이 나스닥의 첫 상장된 코인으로 뽑히는 이유 중 하나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용카드 회사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중국 결제업체 리알리안과 합작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소식이 이 리플의 큰 호재로 예측되는데요. 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중국 시장 진출한 것이 리플에게 호재냐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리플의 엑스큐렌트를 도입했기 때문에 아메리칸 닉스프레스의 엑스큐런트 시스템이 중국에 상용화된다면 리플에게는 큰 호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또한 가지 소식은요, 어, 최근 세계 5대 은행인 일본의 지사를 둔 MUFG와 브라질 은행인 브라데스코가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여 일본과 그리고 브라질 간의 해외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리플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준비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금융기관들이 리플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바로 리플이 해외 송금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스위프트를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어,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의 경우 송금이 완료되는데 약 2일이 소요됐다면 리플은 송금 시간을 10초로 단축시켰고 비용까지 절감시켜 많은 금융기관들이 주목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스위프트 네트워크가 리플과 협약할 수도 있다는 라 루머가 돌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무슨 소리냐 이 스위프트와 협력은 없고 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흡수할 것이다 라며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이 스위프트의 경우 수십 년 전에 개발이 되었고 많은 국가 및 기관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용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상 제기가 되는 게 송금 시간이 느리다는 점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죠 시장이 성장되고 있는 반면에 그 시스템을 보집하고 있다는 게 계속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면 리플에 주목하는 점은요. 현 금융시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이죠.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였던 송금시간을 이틀에서 10초로 줄였고 수수료도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어, 각 은행별로 처리하던 중개 업무를 자동화시켰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니플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치만 이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금융기관들이 흡수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안전적인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갈아탔다 사고가 발생 시에 은행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 전산망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사의 파트너 리스트에 많은 은행들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또 테스트나 연구 단계에 있는 게 그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은 암호화폐들 중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로 평가가 되고 있죠 그의 발맞추어 빠르게 성장세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그들만의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리플의 가격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내놓지. 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블록체인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이제는 적절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의 좀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암호화폐에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게 될지 그리고 리플이 이게 맞춰서 어떻게 시장을 넓혀갈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리플의 호재 소식들과 과연 스위프트를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봤고요. 리플의 경우 끊임없이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구축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은꼭올 거라고 믿고요. 장이 좋지 않아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